꽃향기에 젖은 영동역에서 그대 처음 만났고 마차다리 건너 로타리를 거닐며 한없이 사랑했는데 그 사람은 추억은 가슴 속에 남아 말없이 나를 떠나요 이 자리에서 기다리는데 동역에서 그대 기다릴게요 저녁 노지는 에서 우리 손을 꼭 잡고 기차 타고 떠나 축구년 공원에서 영원히 살아가자 그 사람 추억은 가슴속에 남아 말없이 나를 떠나도이 자리에서 기다리는데 우리 잊지 못할 영동역 강동역에서 그대 기다릴게요. 나 그대를 기다릴게요.